짜잔! <웃음> 음, 스마 안에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와우! 이 친구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고정서, 고정서가 아니면요.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웃음> 짠! <웃음> 안녕하세요, 스러블 말. 뿌염도 하고 머리 탈색도 한번 다시 다 하고 완전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소리 하지 말라! 아무튼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루이비통에 전좀 썼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루이비통 제품 언박싱을 할 건데요. 너무 화면에 꽉차가고나 나오지도 않네? 어디? 여기? Let me introduce my new bag and shoes and daily bags. 첫 번째 아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쇼핑백부터 너무 예쁘죠? 짜잔! 짜잔! smell. New smell. 자,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이제 구입을 하려고 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한국보다 더 훨씬 조금 높은 가격인 거예요 제가 그냥 한국에서 오더를 해 가지고 한국에 오자마자 이 아이를 픽업했습니다 네. 처음 본 거는 이제 바야흐로 작년으로 넘어가서 친언니가 버건디 색깔을 먼저 샀는데 가방 안에 목마를 엄청 많이 가지고 다니는 도라에몽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큰 가방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언니가 이 가방 버건디 색깔딱 가져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똑같이 사고 싶었는데 사실 뭐 아시죠? 잠에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똑같은 거 사기 싫잖아. 그래서 안 사고 있다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실물을 영접을 하고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었다는 어. 친구는 가격대가 285만 원아 385만 원이었나? 영수증까지 네! 385만원이네 385만원 와.. 이거 보시면 안에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가죽 너무 세련됐어 보시면 응. 이 안에도 가죽이 너무 좋아요 네. 이 친구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저는 언박싱, 뭐 아이패드 언박싱 보셨겠지만 저는 뭐, 뭐 제품에 대한 어떤 어 설명 같은 거? 그런 거 저는 몰라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아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아는데 아무튼 아무 말 대단치 한번 했고요 이거 말고도 이렇게 있어요 응. 이렇게 리고 다닐 수 있다는 점 사람들이 처음에 살때좀 크다고 했는데 전혀 안 크거든요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자. 그 다음! 슈즈 엘요 슈즈 제가 이 친구는 제가 진짜 빠르게 들려왔어요 일주일 만에 들려왔는데 일단 이 친구 이름은 제가 알아요 루이비통 스텔라 스니커즈 125만 원에 구매했고요 고정서... 이거. 고정서가 아니군요 신발끈, 여분의 신발끈 하니까.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어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소재가 메쉬 소재예요 그래서 완 완전... 완전 여름에 잘 어울리는 그런 소재인데 그래서 제가 다시 인도네시아 갈 때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화라 이거죠 완전 시원한 제품이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다른 게더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 제품이 이제 안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아, 이거라도 보러 가자 해서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실물로 보니까 이게 훨씬 예쁜 거야 제가 좀 심플한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37 샀거든요? 37? 어때요? 않아요? 저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어떠세요? 자, 이제 무엇이냐? 짠! 귀엽죠. 너무 귀엽죠. 볼까요? 전 루이비통 실버 라켓 목걸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루이비통 로고가 이렇게 박혀져 있는 건데 짠! 이렇게 실버라킷 목걸이입니다. 이게 사실 저는 몰랐는데 이 실버라킷 그 팔찌가 그 방탄소년단 브이님이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그 커플 팔찌를 하셨대요. 최우식님이랑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해진 그 실버라킷 제품인데 저는 이제 목걸이로 샀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팬던트가 처음에는 조금 해가지고 별론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착용을 해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딱 적당하고 길이도 딱 적당해. 실버라키 제품은 지금 유니세프 후원금에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셌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은 87만원으로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이것도 역시 보증서 다 담아주셨고요 잠실 롯데 에비뉴엘에서 구매를 했고요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시죠? 썸네일 와우. 끝값 끝났고요 네어 이제 지금부터는 저의 데일리백 이제 자주 드는 루이비통 가방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제일 많이 드는 가방 너무 귀엽죠? 제가 진짜 많이 드는 가방이에요 이가지고 진짜 많이 들어요 이게 양면이어서 양쪽으로 다쓸수 있어요 좀 다르거든요 느낌이 근데 저는 이쪽으로 많이 매요 이쪽이 좀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굉장히 넓어요 수납공간도 여기 참기름이 왜 여기 있냐? 참기름 뭐지? 참기름 지퍼가 있어요 지퍼 거가 있어가지고 열고 닫고 할수 있고 이 안에도 수납공간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진짜 유용하게 쓰이는 가방이어서 제가 이거 진짜 추천 근데 이거 외국에서 사가지고 한국에는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다음 두 번째 데일리 가방 이 가방인데요 사실 이 가방이 제가 조금 애착이 있는데 이 가방이 왜냐면 제가 처음 내돈내산으로 구매했던 가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제품 이 가방 되게 많이들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에도 되게 수납 공간 많고 너무 뭐거 들어있네요? 왓츠인마이백은 절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진짜 편한 가방인데 이거는 이제 데일리백으로 하는 이유가 귀엽거나 캐주얼 뭐 여성스러운 룩에도 다잘 어울리는데 이거는 살짝 저는 캐주얼에는 못하고 다녀가지고 가방보다는 덜 메고 다니긴 하는데 그래도 저의 애착 가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방은 짠 너무 귀엽죠? 쪼꼬미 쪼꼬미 가방 데일리백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쪼금밖에안 들어가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도 둘수 있고 이거 줄 빼시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귀여운 가방! 네, 그냥 뭐 에어팟, 지갑, 핸드폰, 파우더 정도 들어가는 그런 조금미 귀여운 가방이에요 네. 자! 이제 오늘 처음으로 언박싱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참 너무 어려웠어요 이걸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언박싱이 아니고 그냥 예쁜 거 처음 딱 열었을 때, 언박싱 할 때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무언가를 언박싱하는 영상이 올라오면 단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에 올린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의 언박싱 영상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번에 또 플렉스 하면 은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슬라마띠둘슬라마띠둘 Hahaha <laughs>